그렇다면 3차를 한번 찍으면 1차 곱하기 2차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 4차는 1차 곱하기 3차로 표현할 수 있겠지 다시 3차는 1차 곱하기 2차로 표현이 가능하겠지 그럼 찍는 횟수만 늘어난다면 언젠가는 분명히 다인수분양가될 거고 계산이 끝나겠지 그래서 그건 기본적인 방식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기본적인 방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그냥 두고 그냥 두고 하, 그냥 한번 한번 해보자고 유형을보세요 바로 보세요 유형을 보면 더틀어 있냐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0이라는 식이 있어 난 멀지 번호에 야 0될거라 생각해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마1 마3 뿔1 뿔3으로 0되는 것 같지 그러면 조립제법이 가능하겠지 1마삼마일삼으로 마이너스. 1마일마사사삼마삼영 1, 1, 4, 4, 3, 따다. x 플러스 1에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인. 밑에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만족시키려면 x는 얼마? 마이너스 1 또는 1 또는? 3 되겠네요 그럼 가장 큰 근은 3 가장 작은 근은 마이너스 1. 그래서 알파 베타인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데 그래서 얼마다? 4다 그럼 3차건 4차건 찍을 수만 있다면 풀어진다는 얘기겠지 그럼 그냥 두고 그대로 두고 좀 복잡한 식들은 인수분해만 해 놓은 다음에 토할 수 있을 거니까 그럼 그렇다 치자고 오케이? 예를들면 1-1번 같은 경우 한 근이 2니까 2를 집어넣으면 A가 나올 거예요. 네, 네. 그럼 A가 돌아간 다음 다시 2로 조립제법하면 2차식 나오겠죠. 네. 그럼 다른 건 찾을 거고 밑에 보시면 인수분해를 해내는 게 목적이니까 X제곱 플러스 2X를 T로 치환하겠지. 네, 네. 치환해서 2차식으로 만든 다음에 인수분해 한 다음에 다시 또 돌려주고 인수분해 또 하겠지. 네. 자 그렇다면 어1 2번 그럼 풀어볼게요. 1 2번은 어떤식으로 되어있냐면 여기 이거 푸는게 집중이라서 얘를 내가 t로 치환하면 식이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죠 그럼 t 플러스 3에 t 마이너스 1은 0 될거고 돌려주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에다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판별식 D가 4 플러스 4로 0보다 크고, 얘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 그러니까, 여기서 뭘 갖고, 실근 두개를 갖고, 여기서 뭘 갖는다, 흑은두개를 갖는다. 맞지? 그럼 근과 해수의 관계에 의해서 실근의 합, 실근은 여기서 나오니까 실근의 합은 얼마야? 2근의 합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2 여기서 두 허근의 고분 이거잖아 3 얘가 A고 얘가 B인 거지 오케이 근각에서의 관계도 잊으시면 안 돼요 왜? 이제 또할 거거든 뭘 3차 방정식의 근각에서의 관계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중요표시 들어가야 될 겁니다. 중요해요. 자 그럼 생각해볼게. 세근이야. 알파 베타 감마를 세근으로 가져. 근데 최고차항 그니까 A줄게. 얘가 3차 방정식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라고 하자고 오케이 좌변 정리하면 뭐 나오냐면 a 의 x 세제곱 마이너스 a 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x 제곱 플러스 a 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x 마이너스 a 의 알파 베타 감마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것과 이것을 대수비교법하여 정리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얘가 나눠질 거니까 마이너스 a 분의 b 2차방정식과근각에 서의 관계하고 똑같이거든 그럼 둘씩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얘로 나눌 거니까 a 분의 c 세 분의 곱 알파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 분의 d 될겁니다. 외워놓으셔야 되겠죠? 매우 중요할테니까. 그럼 유형이 근거계서의관계를 가지고 푸는 유형이 유형 이에서 뭐라고 되어있냐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야. 이때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일 때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 플러스 감마제곱을 구하래 오케이? 자 일단은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곱셈공식 변형에 의해 이거의 제곱에서 얘를 빼주는 거 맞아? 오케이? 맞아? 그럼 근각의 수와의 관계에서 여기서 읽어내줘야 되네 세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여기 있는 B는 2차항에계십니다근 근데 2차항이 없으니까 세근의 합은 제로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1분의 C A분의 C인데 얼마 마이너스 3 되겠죠 그럼 집어넣어 계산하면 0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으로 결과는 얼마다? 6 6 되는 겁니다 표정들이 어웠어요 됐슈? 너알아 들어? 밑에 2-1 같은 경우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하면 알파 베타 감마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야 네. 그럼 알파 베타 감마는 왼쪽에 있는 식에 의해 6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냥 2K 6분의 2K가 6이기 때문에 K는 18이라고 그냥 계산 끝나는 거네 어? 아니네? 뭐지? 아, 알파베타 간마지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2K가 뭐그 하여튼 뭐 구해지겠죠. 다음, 켤레근에 대한 이야기거든. 우리 어차피 2차방정식에서도 켤레근 했어.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기억을 해주면 좋아. X가, 그러니까 모든 계수가 유리수일 때 P 플러스 Q 루트 M이 한 근이면 자연스럽게 누구도 한 근이 나오는데 P 마이너스 Q 루트 M 그렇죠? 모든 계수가 실수일 때, x 가 p 플러스 q i 면 다른 한 거는 켤레는 누구? 어, p 마이너스 q i 가기능이 되면 된다. 그럼 세개 중에 두 개를 알려주는 거지. 켤레 짝으로 있으니까. 유형 삼이쪽밖로 갈게 여기. 유형 삼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x 세제곱 플러스 a x 제곱 플러스 bx-6은 0의한 근이 x가 누구래? 1 플러스 i래. 근데 ab가 실수래. 모든 개수가 실수니까 한 근이 이거면 자연스럽게 누구도 근이어야 한다고? 1-i 자 근데 개수들이 자 현내근과 근각에서의 관계 다 섞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얘 파트 쟤는 제 파트가 아니야. 그럼 나머지 한근 근이 두 개잖아 지금. 그럼 나머지 한 근을 알파라고 하자고 그럼 세 근의 합은 얘고 세 근의 곱은 얘랑 관련이 있고 세 근의 곱은 얘랑 둘씩 둘씩 얘랑 관련이 있겠지 그럼 6세 근의 곱 알파 베타 감마는 실제 이렇게 곱하면 1 플러스 i 곱하기 1 마이너스 i 곱하기 알파인데 걔가 여기서 얼마? 6이지 이게 2란 말이야 2알파가 6이니까 나머지 한근 알파는 얼마다? 그러면 저기는 a 세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요 식에서는 마이너스 a인데 실제로 나는 1 플러스 i랑 1 마이너스 i랑 3을 더할 거라서 얘가 얼마? 5. 그래서 a는 얼마?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나는 두근씩 곱하는 알파 베타 다른 색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를 요식에서 얼마냐면 B인데 알파베타 그러니까 얘네들 곱하면 2 더하기 얘네들 곱하면 3-3i 얘네들 곱하면 3-3i가 없어지고 8 그래서 A는 마이너스 로 B는 8 됐어요? 그 밑에 있는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예요 3-2 그래도 생각하면서 하세요 fx는 2로 나눠 떠데라니까2 5는0 되어야 되겠죠 네. 한 근이 i니까 나머지 한 근은 마이너스 i겠죠 네. 그러니까 세근은 2, i, 마이너스 i 세개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계산하시면 나올 겁니다 자 이제 조금 특이한 녀석이야 조금 특이한 녀석인데 잘 정리해놔 x 세제곱은 1의 한 허근에 대한 이야기야. 최대한 어려울 거고, 좀 헷갈릴 거고, 애매할 거야. 처음 듣는 얘기니까. 옛날, 그까한풀 그러니까 외울 건 아니야. 어떻게 정리가 되고 어떻게 되는지를 알면 되는데 얘는 자주 모르니까 외워놓으면 좋아. 얘도 있고 이렇게도 물어.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한 허근에 대한 이야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중에 만들어야 돼. 나중에 뭐 학교에서는 x 세제곱은 3의 한 허근이라고도 할수있어자 일단 한 허근이니까 이 허근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면 이렇게 지으면 얘는 근이니까 x가 이런 거니까 집어넣으면 만족하겠지. 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쪽에서는 이거의 세제곱은 얼마? 1이야. 이 허근을 세제곱해도 1이야. 이쪽도 마찬가지 x를 똑같은 녀석 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도 여기서의 세제곱은 얼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1이겠지. 왼쪽 오른쪽의 구성이 다른 거야. 자 그럼 이걸 넘겨서 방정식을 풀어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건데 얘는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1에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될 거란 말이지. 근데 얘가 뭘 가져? 실근을 갖는다고. 1이라는. 그러니까 얘가 뭘 갖는 거야? 허근을 갖는 거지. 그러니까 두 번째 조건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만족하니까 이거에 이거에 이거 하면 0되는 거네? 조금 더 가볼게 얘가 복소수야 허근이니까 그럼 얘가 근이면 얘 켤레도 근이잖아 그러니까 누구도 근이야? 이거의 바도 근이야 그럼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이거의 바도 근이니까 이것도 성립하지 근데 얘두 근이 얘랑 얘 거잖아 그럼 세 번째 얘랑 얘 합은 뭐야? 두근의 합이잖아요. 여기서 이 두근의 합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두근의 곱은 1. 괜찮아? 자 여기는 그냥 쭉 스토리로 온 거야. 그럼 여기도 두번째도 스토리로 만들어 보자. 얘는 x 세제곱 플러스 1의 근인데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거에 이게 될거 아니야? 근데 얘가 무슨 근이니까 실근 얘가 무슨 근이야? 어, 허근 허근 이건데 얘면 얘도 근인 거지 네. 네. 자 그래서 얘도 되는 거지 여기서는 네. 왼쪽 오른쪽이 선형이 다른 거야 네. 네. 그럼 여기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거 성립하고 이거 성립하지 네. 네. 세 번째 두 근의 곱합두 근의 합은 여기서 얼마? 1. 두근의 곱은 똑같이 1. 근과 계수학의관계 내가 물었을 때다 빨리빨리 나와야 돼. 템포늦지 마. 두근의 합이 얼마? 뭘, 뭘 계산하고 앉았어. 근의 형식은 으 A가 2고 B가 3이고 안 된다니까. 자 그럼 얘는 실제로 풀어보면 여기 있는 근이기 때문에 실제 모습은 여기서의 이 녀석은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아이야 실제 모습은 여기서의 실제 모습은 2분의 1 뿔마 루트 3아이야 되셨어요 여기까지 네. 실제 그래몬을 넣어서 푼 겁니다 네. 다섯 번째 이거하고 이거를 비교해서 보면 얘를 제곱한 건 얘입니다 여기서는 하지만 여기서는 얘하고 얘를 비교해서 보면 이걸 제곱한 건 마이너스 켤레입니다자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요 녀석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여기서만 오메가라고 불러봅시다 오메가 따라요 오메가 오메가. 어, 오메가 세제곱은 1일 때가 있고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일 때가 있는 거예요 둘로 나뉘는 거야 케이스가 그럼, 오메가는 세제곱이 1이니까 몇 개가 한 세트야? 세제곱이 한 세트, 세 개가 한 세트야? i는 몇 개가 한 세트야? 네 개가 한 세트야. 그럼,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 1대려면 6제곱이지. 이 6개가 한 세트야. 자, 밑에 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사 유형사, 유형사, 여기 유사. 자, x 세제곱은 1의 한 허근. 이렇게 했어. 그니까 러 왼쪽 얘기야 오른쪽 얘기야. 왼쪽 얘기야. 오케이? 네. 이 상태에서 뭘 풀래? 오메가 제곱 분의 오메가 바 플러스 일 더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 분의 오메가 플러스 일 이거 풀래. 네. 가기 네. 됐어? 네. 대답 좀 크게 네. 얘는 세제곱하면1 되는 애잖아. 그 분모 분자에 오메가 곱할게 얘는 오메가 바를 곱할게 괜찮아 네, 네. 그럼 왼쪽 거는 분모 어차피 1 되겠네 네, 네. 그러면 오메가 오메가 바 플러스 오메가고 이쪽은 어차피 분모 1될 거니까 오메가 오메가 바 플러스 오메가 바자 왼쪽 거의 상질 중에 오메가 오메가 바는 얼마다? 1이니까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이네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얼마? 마이너 때문에 이 결과는 얼마다? 1 됐어요? 밑에 사실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 x 제 x 1은 0의 한허근 이래 x 제 x 더하기 1의 한허근은 여기잖아 x 제 x 1의 한허근 그러니까 왼쪽과 성질 로풀 얘기야 오케이? 잠 봐봐 왼쪽거의 성질이야 4-1번이야 왼쪽건데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오메가 네제곱 더하기 오메가 다섯제곱 더하기 쭉쭉쭉해서 오메가 어디까지? 1 0 0제곱까지 근데 이거 세개가 얼마야? 이거잖아 0이야 근데 오메가 세제곱 어차피 1이고 거기다 오, 오메가고 오메가 제곱이잖아 이것도 얼마야? 0이야 그럼 얘가 오메가 제곱 오메가 잖아요 얘가 오메가 세제곱에 33제곱이니까 네, 네. 그럼 요 앞에 뭐 있겠어? 1이 있겠지 그 네, 네. 앞에까진 다 얼마고 0이고 이것만 계산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이런 적은 얼마 1W 오메가야 얘가 A 플러스 BW라고 했니? 연주해서 네. 그러니까 A는 1이고 B도 1인 거지 됐어요? 네, 네. 정리하시고 문제 유형 따라 하시고 네. 고고. 오늘 또한 단원 더 나가요.